저는 방금 병원에서 코를 찌르고 나왔는데 양성이 나와서 오빠 집에 격리를 하러 갑니다. 근데 대중교통이나 어, 택시 같은 걸 이용하면 안 되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맙시다. 그래서 오빠 집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릴 고같는데 일단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 비도 오는데 슬프네요. 약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항생제랑 기침감기약이랑 소염진통제랑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랑 기타진통제랑 진액거담제 기침감기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식이 있어서 기침을 계속하면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음 채용계도 샀다 왜 안되지? 응? 응? 뭐야? 36.3도가 나왔습니다 마. 이수라니알 헤헤 귀엽다. <웃음> 알겠다. 그렇다. 단점이 없자. 너 3분의 2로. 네? 와, 따뜻해바 오빠, 나 진짜 이거 한입 가득 먹어 거거든. 난 그냥 이만큼 먹었다고 생각했어. 나도 한입 가득 먹어볼게. 얼마큼 먹었나? <웃음> 너랑 똑같이 이, 이 파트에서 시작할게. 음. 한입 가득. 당월것 음. <웃음> 같은데. 다 먹어줘. 아, 한입 가득 <웃음> 이제 이 태풍이 태풍이 이제 막을 되는 거네. 잘 먹네. 어? 음 아,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 맛있겠다. 오빠가 한입 먹은 고구마 겠다맛있겠맛이야왜맛자빵맛이 음음 나지? 맛있겠다. 맛다 맛있겠다. 아있겠맛맛있 단면도 보여줘. 무슨 맛이야어어 봐봐. 근데 진짜 맛있어. 물랑 던던신동이강호동 김병만 다 SM, 이 뭐, 뭐 탤런트 뭐이런 거. 라이트닝 투 SD카드 카메라 리더 라이트닝 버스 렉터 저저고 저쩌고아까는겠다아 언박싱 안 하냐고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방해해요? 열어볼게요 뜯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거는 패드에 꽂고 이 부분에 아, SD 아, 카드를 아, 넣어서 아, 카메라에 아, 있는 형도. 찍어놓은 영상을 아, 바로 아, 옮기는 형도. 겁니다. 형도 지금은 밤 9시고 약을 아, 두팩째 아, 아, 먹었는데 아, 슬슬 더 열이 아, 맞다고? 힘드네요. 그런데 약 먹으니까 더 아픈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눈이 자꾸 이렇게 보이고. 재현이다. 재현이 리더 되면 어떡할까안 리더. 재현이 리더 되면. 어, 맛있었어 그때 김이 김이랑 치즈랑 육회랑 먹었더 깨서 오빠가 그때 싸 줬잖아 그랬잖아 그때 그때 맛있었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고? 참기름도 맛이 나지. 짜잔. 음, 막 빨리 음, 먹어봐 이거. 참기름 너무 많이 준다고. 핸드야 만두, 어. 만 음, 진짜 맛있어. 참기름 넣고 그 잘했어. 아유, 음. 맛있지? 음. 이렇게 잘 먹을 거면 두개 시킬 거흑인다 음. 소스에 고랑 마늘을 넣고 다 넣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적당히 취 넣고 맛이 있, 있을 맛이네 달콤해 음. 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빨갛고 작고 눈곱이 낍니다 결막염도 같이 걸린 건가? 아니면 그냥 뭐 하나의 증상인 건가? 잘 모르겠다 열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나는 왜 열이 열이 나다나다 하고 그럼 엄청 고열은 또 아니야 죽을 뜬 말뜻 막 37.6도 이런 느낌? 38도는 절대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열이 났다가, 났다가 났다가 났다가 났다가 근데 이게 좀 약간 뭘 먹으면 그 순간 안 아프고 먹고 좀 지나면 다시 열이 나고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맛있겠다 세동이 오늘은 박진 받은 일차입니다 열이 엄청 많이 나고 그리고 코가 막히기 시작해서 입맛이 없어졌어 어제 밤에 나몇시 잤어? 오빠 나 자는 거 아니야 한, 30, 한 30분 뒤에 그게 몇 시야? 몰라? 한 11시 반? 그때 잤는데 지금 오후 1시 일어났습니다 아주 아픕니다 입맛이... 냉면 먹을래? 면 먹고 싶어 그리고 코가 자꾸 막히고 이제 가래도 끼고 내 생각엔 코가 막히는 순간부터 입맛이 없어지는 것같아 그래서 아주 죽겠습니다 내가 그랬어 해열제를 <웃음> <웃음> <웃음> 아, 먹으니까 땀이 그래도 좀낫고 그리고 계속 수박이랑 갈배랑 식혜가 먹고 싶고 참외가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아이유. 계란라이도 먹고 싶다. 계란이 없어. 있으면 해줄 텐데. 없어 없어. 요리도 힘이 있어야 해 먹지. 힘이 없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 난 해줄 수 있는데. 오빠 힘이 나? 난좀 나았어. 약 기운 둘 때는 멀쩡해. 난 죽겠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딸기 내가 좋아하는 초코쿠키 브라우니 나줄때이 정도로 치지 안 주는데. 그걸. 근데 식사 디 정도 될거 같아. 음. 나쁘지 않아. 맛있어 종사님 여기로 이사 오겠는데? 아저 여기다. 막감 좋아해요 감? 난 싫어. 떡갈보. <웃음> 열이 내리니까 갑자기 코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죽어버리겠어요. 선생님. 죽어버리겠어요. 괜찮으신가요? 거짓말. 괜찮지요? 거짓말. 아 진짜 죽겠다 고가 막히면 열이 안 나고 열이 나면 모레다 나 모르겠어 이제 지금은 1시 45분이고요, 새벽. 잠이 안 오지만 자려고 누웠지만 맞지? 코가 막혀서 못 자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헤에이크 그런 말좀 하지 말라고, 편집하기 힘들다고. 노래가던데? <웃음> 오빠도 코가 막혀서 못 자는 중. 겨드랑이 안 돼요? 음.